마녀 일반적으로 마법을 부리고 저주를 행하며 약물 제조에 일가견이 있는 오컬트한 여성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위치라고 불리우며 대부분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못생긴 할머니로 그려져 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클리셰들은 대부분 사라져 버렸고 현재는 각종 매체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달콤살벌 역대 영화 속 무서운 마녀들 특집입니다 정말 어렵사리 모셔온 분들이니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매부리코에 건강미 넘치는 녹색 피부를 장착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검정색 꽃갈 모자가 잘 어울리는 전형적인 옛날 마녀죠 첫 번째는 오제의 마법사에 등장했던 사악한 마녀의 대명사 서쪽 마녀입니다 신비한 나라 오지에 살고있는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마녀 원래는 친자매인 동쪽 마녀와 함께 투톱으로 활약하고 있었으나 동쪽 마녀가 도로시의 집에 깔려 죽은 뒤 원투 빌런으로 자리잡 게 되었죠 착한 마녀인 글린다와는 라이벌 포지션인 만큼 그 능력도 상당히 강력한데요 마법사들의 전매특허 기술인 파이어볼은 기본 뭔가 옛날 마술쇼 추억 돕게 만드는 순간이동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빗자루 비행 에는 무려 고난이도의 에어쇼까지 선보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무기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역시 날개 달린 원숭이 부대를 빼놓을 수 없을텐데요. 하늘을 까맣게 뒤덮으며 폭풍처럼 등장 좀비처럼 달려들어 허수아비를 갈갈이 찢어버리는 장면은 여러모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주었었 죠 한편 서쪽 마녀에게는 원래 정해져 있는 이름이 없었는데요 훗날 뮤지컬 위키드를 통해 엘파바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으며 원작의 프리퀄을 다룬 오즈 더 그레이트 앤 파워풀에서는 무려 테오도라라는 예쁜 이름으로 등장 사악한 언니의 계략에 넘어가 지금의 흉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새로운 설정이 붙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최후에는 도로시가 날린 물사대기를 맞고 갑자기 알러지 장렬 온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끔찍한 최후를맞이하게 되는데요. 뭔가 띵금없긴 했지만 나름 잘 어울리는 최후였다뭐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1960년대 방영된 동명의 TV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다크섀도우에 등장했던 정말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마녀였죠. 사실 그녀를 표현할 만한 수식어가 한 5만 개 정도는 되지만 뭔가 다식구그한 말들 뿐이라 여기서는 패스! 다음은 사랑밖에 남몰랐던 심수봉한 여자, 안젤리크 보차드입니다. I'm And you're gonna take some more time. 영국 하층민 출신의 마녀로 태어난 안젤리크 보차드는 어린 시절 항구에서 바나바스를 처음 본뒤 내꺼 찜꽁을 장렬 이후 콜린스가의 하녀로 들어가 바나바스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바람둥이었던 바나바스 가딴 여자와 꽁냥꽁냥하는 걸 목격한 뒤 이에 격분그 복수심으로 바나바스의 부모를 제끼고 새로운 애인도 제끼고 심지어 바나바스 본인은 무려 흡혈기로 만들어버리고 마는데요. 세상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무려 그대로 생매장한뒤 200년동안 땅속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집안 하나 작사하려는 건 일도 아닌거죠. 어쨌든 이후에는 엔지라는 큐트한 이름으로 개명한 뒤 콜린스 가문의 사업을 가로채고 마을의 유지로 거듭나게 된 안젤리크 하지만 곧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바나바스가 그녀의 앞을 보란듯이 가로막게 되는데요 뭔가 머리를 쥐어뜯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서로를 격하게 끌어안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버리는 두 사람 하긴 200년을 참았으니 그 정력으로 지구를 뿌시고도 남았겠죠 암튼 그렇게 자신감을 얻은 안젤리크 이번에야말로 바나바스를 완전히 내걸로 만들겠다며 핵이 넘치는 짓진 스킬을 선사해 주시는데요 하지만 바나바스 이 샹샹바 쉐키 이번에도 역시 할짓다 해놓고 뒤늦게 그녀를 거부합니다 이정도면 그냥 관짝에 쳐놓고 야산에 파묻어도 현차찮은 놈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뒤로 갈수록 안젤리크를 더 응원하게 되는 미묘한 영화 다크쉐도우였습니다 그리운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티네이지 오컬트 영화 다음은 앤드류 플래밍 감독의 1996년작 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여고생 마녀 낸시 다운스입니다. <목소리> 낸시 다운스 오컬트에 심취해 있는 왕따 그룹의 리더로서 고스풍의 옷을 즐겨 입고 사물함에 교수형 밧줄이 달려있는 뭔가 강한 포스를 풍기는 여학생입니다. 원래는 그냥 흔히 볼수 있는 불량 소녀 뭐 그런 느낌이었지만 어느날 진짜 마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라라는 전학생이 합류한 뒤이찐따같았던 오컬트 그룹에 기적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온몸에 화상 흉터가 있었던 보니는 하루아침에 뽀얀 애기 피부로 거듭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로체를 괴롭히던 이 소녀에게는 세기말끝 탈모가 창렬낸시는 쓰레기 같았던 새아빠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면서 그 보험금으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라는 무려 염색약값을 아낄 수 있었죠.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되는 법 낸시는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 만홍이라는 악마를 소환하게 되고 결국 진정한 마녀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후 자신이 얻은 힘으로 온갖 폐악질을 벌이던 중 급기야는 이성을 잃고 폭주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이에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사라가 그룹 탈퇴를 선언하지만 마녀들 사이에서의 배신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자 과연 이3대일의 아스트라란 마녀 패스 싸움은 과연 어느 쪽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될까요 사실 결과야 불보듯 뻔하지만 괜히 한번 공중파 느낌으로 마무리해봅니다 다음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폭풍 감성이 전두엽을 셀이 갈기는 모험과 신비의 나라 롯데월드 뺨치는 꿀잼 애니메이션이었죠. 쌩가치이로의 행방불명에 등장했던 최강의 대두 마녀 유바바입니다. 신들을 위한 온천여관인 아브라야 우리말로 유혹이라는 곳을 경영하는 이등신 CEO입니다 이름인 유바바는 말 그대로 목욕탕 할머니를 뜻하는 말이며 타인의 이름을 빼앗아 지배하는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을 빼앗긴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기억을 서서히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완전히 지배당하게 된다는 알고 보면 꽤나 무시무시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돈에 환장한 갑질사장 못대 먹은 꼬라 지까지 대마왕 포지션이지만 어쨌든 괜히 끝판왕이 아니겠죠 멀리 있는 상대도 가볍게 끌어당기는 스펙타클한 염력 진상손님 퇴치에 딱 좋은 에너지파도 쏠수 있으며 어! 망토를 몸에 휘감아 새처럼 변신 무려 하늘을 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비행시에는 곡을 하나쯤 가볍게 얹어주는 게 예의죠. 한편 저멀리 숲속에는 제니바라고 하는 유바바의 쌍둥이 언니가 살고 있는데요. 이분은 유바바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착한 마녀 포지션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둘의 사이는 매우 안 좋은 편이죠. 어쨌든 작품 내에서는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고 있긴 하지만 혼자서 이 커다란 여관을 운영하며 수많은 직원들을 특유의 카리스마로 리드한다는 점 오물신 같은 진상 손님도 프로의 자세로 맞이한다는 점등 여러모로 회사 운영 하나만큼은 정말 뚝 소리 나게 잘하시는 분이고요 게다가 뜻밖의 아들 바보라는 설정도 뭔가 인간적인 느낌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바케뭐야 나요 바바기이죠네 나니아 세계관의 절대 악이자 아슬란에게 대적하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틸다 스윈튼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더해져 원작 초월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궁극의 마녀. 다음은 나니아 연대기제 JD스입니다. Think about who your side you're on, Edmund. Mine or theirs? 진과 거인의 혼혈로서 찬 왕국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제이디스. 원래는 아슬란을 피해 북쪽에 숨어 있었으나 기회를 노리고 나니아를 침공한 뒤 새로운 여왕으로 군림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자신의 마법을 이용, 나니아를 사계절 내내 겨울만 계속되는 레릭관 왕국으로 만든 뒤 무려 100년 동안 나니아를 다스리며 공포 정치를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4명의 인간 아이들이 나타나 자신을 몰아내리라는 예언을 듣게 된 그녀는 이를 막기 위해 아이들 중한 명인 에드먼드를 회유 형제 자매들을 데려오면 왕을 시켜주겠다며 본격적인 꼬시기를 시전하는데요 결국 왕도 해보고 싶고 터키 젤리도 넘나 맛있었던 에드먼드는 이후 형제들을 배신하고 나 홀로 제이디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말기도못 알아쳐먹고 달랑 혼자서 나타난 에드먼드를 본 제이디스는 이에 격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에드먼드를 가열차게 갈구기 시작했다 했는데요. 이후 본격적으로 폐악질을 일삼으며 사악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제이디스 심지어는 나니아의 최강자인 아슬란 마저도 에드먼드의 배신을 무마하기 위해 대신 죽음을 맞이하는 뭣같은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슬란을 죽이고 더욱더 위풍당당해져버린 제이디스 급기야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나니아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슬란이 짠하고 부활 제이디스는 한입거리 간식이 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긴 법사케 주제에 칼 들고 딜러지를 했으니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림 형제의 동화들을 자유분방하게 각색, 동화 속의 인물들을 무차별로 갈아넣고 믹서기 돌려서 만든 영화죠. 다음은 그림 형제, 마르바든 숲의 전설에 등장했던 거울 여왕입니다. 고퀄리티의 특수효과와 고급진 장비를 이용 순진한 사람들을 등쳐먹으며 사기꾼 퇴마사로 활동하던 그림형제는 결국 프랑스 정부에게 덜미를 잡혀 마르바덴 숲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실종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숲속을 조사하던 중 하늘 높이 솟아있는 라푼젤의 탑을 발견하게 된 그림형제. 만약 원작대로였다면 여기에는 비달사 순한 머릿결을 가진 라푼젤이 있었겠지만 영화에선 빼어난 미모로 남자들을 홀려먹고 살았던 전설의 거울여왕이 살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거울에 푹 빠져 살았던 나르시즘 끝판왕이었으나 역병을 피해 숲속에 탑을 짓고 스스로를 감금 마법을 이용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이 된 것이었죠 이후 육감적인 몸매와 황홀한 미모를 이용 연상녀만의 폭풍 매력으로 그림 형제의 혼을 쑥빼놓았으나 그것은 사실 거울안의 허상에 불과했을 뿐 그녀의 실체는 실에 뒤덮여 처자빠져 있는 반송장 할머니였는데요. 영원히 안 죽는다고 했지 안 늙는다고는 안 했다 뭐 곧단 느낌의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사실은 영원한 젊음을 얻기 위해 마을의 아이들을 납치해왔던 것인데요 참고로 거울여왕의 납치 수법은 정말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로서 말의 입에서 거미줄이 튀어나와 아이를 통째로 집어 삼킨다던가 진흙으로 만든 진저 쿠키맨이 등장 아이의 눈코입을 순삭시켜 버리는 등 지금 봐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을 끼깔나게 연출해 주었었죠 거기에 오늘내일 해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엄청난 전투력을 장착 날아오는 도끼 따위 한 손으로 가볍게 튕겨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이김한 번에 이런 짓까지도 가능했는데요 아놓 어, 노친네 힘도 좋아. 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 뻔하디 뻔한 권선징악 영화였죠. 막판에는 결국 거울이 깨지게 되면서 여왕은 스펙타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거울 속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의 미모를 가진 역대급 연상의 누나였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제 첫사랑도 고1 때두살 많았던 교회의 누나였습니다. 누나 잘 살고... 서유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요괴 중 하나죠. 손오공을 극한까지 내몰았던 건모술수의 달인. 다음은 몽키킹2. 서유기지 손오공 3타 백골정의 백골정입니다. 백골정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해골을 모티브로 한 요괴로서 백골 부인이나 백골 심화 등 여러가지 별칭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요괴인 만큼 지금까지 여러 영화에서 수차례 실사화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월광보합의 망문이, 소유보교편의 임윤 등이 백골정 캐릭터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극중에서는 세 마리의 부하 요괴들을 거느린 백호령의 끝판왕 요괴로 등장. 원래는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 요괴지만 삼장의 고기를 먹고 불로불사의 능력을 얻기 위해 삼장법사 일행에게 접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백골정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둔갑 삼장법사 일행을 감쪽같이 홀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스라고 할때 혼자서 노 라고 외친 오공 백골정의 정체를 가볍게 간파한 후 가열차게 때려 죽이고 마는데요. 走 간식 주면서 쓰담쓰담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천지분간 못하고 격분한 삼장 신나게 긴 고주를 외우며 손오공의 맞박을 미친듯이 조여댑니다 이후로도 백골정은 두 차례나 더 인간으로 변신하여 손오공에게 연장으로 맞아 죽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제자를 믿지 못했던 삼장법사의 꼰대질로 인해 결국 손오공은 파문까지 당하고 맙니다. 더러운 삼장새끼 동물학대 오졌죠 한편 여기서 우리 백골정 누님의 활약상을 살짝 한번 들여다 보면 등장할 때마다 몽환적인 시 g 를 남발하며 마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은 아름다운 영상미가 장렬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입부장한 액션을 펼쳐 보입니다. 게다가 전투력도 어마무시하여 수많은 군사들을 혼자서 발라버리는 건 기본 손오군과 1대1 대결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슈퍼한 위력을 자랑하죠. 심지어 후반부에서는 수많은 해골 병사들을 소환하여 골드엑스를 찍어주시고 듣기하는 남은 해골들을 몽땅 스러모아 하나로 합체 거대 보스전까지 시전해 주십니다. 정말 버라이어티함이 우주 최강이었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설기에 등장하는 악당 중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당연히 공리노나라서 더 좋았다는 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